불할 재료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. 나우리. 어, 있네. 저 주세요. 여기 내가 저번에 저 세상에서 보니까 빛을 먹던데 얘가. 오, 먹는다. 어, 네? 올라왔다. 오! 아유, 저거 또 어떻게 갖고 오냐. <웃음> 아, 맞다. 그런 거였지. 아, 제가 다녀올게요. 됐다. 어. 그거를 이제 던지면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네? 아, 던지면 응. 힛. 어? 어 아닌가? <웃음> 손에 들고. 오! 어? 어! 역간 아저씨! 김병철 일로 와! 아니. <웃음> 아니, 아니 무슨 왜왜왜 그러세요? 일로, 와일로 알로! 너, 너, 나, 다른 누이 너와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! 왜 그러세요? 일로 와, 일로 오라고 김병철 일로 와! 너나 알고 죽였지? 아니 왜 그러지? 한참 일로 와, 일로 와, 너. <웃음> 이렇게 만화 같은 퇴장을 하다니. <웃음> 1원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 0 0원 1,000원. 원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,000원. 1 0 문제가 생겼어 암패나 무슨 문제? 너의 사랑 수락갓나으리가 그만 내 사랑? 너밥 뭐라고 한거야? <웃음> 저세상 갔어 우리 밥 어떻게 먹어? <웃음> 너밥 생각부터 하니? <웃음> 사람 죽었다는데? 그러면은 그러네. 어. 창고에 음식이 별로 안 남아 있겠네 이제 빠른 신뢰 살려야 돼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밥 생각부터 안 해? 나는 요거 일좀 하고 있을 테니까 앙페나좀 식량 좀 챙겨놔, 그래도 너는 아낌이라는 게 없구나? 창고 <웃음> 보니까 많더라 아, 많아 아직? 어, 엄청 아, 많아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 내가 다 뺐어 맞아? 미개한 똥막대기들아 모두 궁궐로 모이거라 예이! 저아 뭐야 추노꾼은 어디갔느냐 어? 그러게요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 거의... 먼 이국의 땅에 있사옵니다 저 아아 맞다 아, 맞다. 맞다. 아, 맞다 아 맞다 제가 마을을 찾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철도 연결하려고 강대 새끼 좀 죽여줄 수 음. 없어서 그... 한 2주 되지 않았냐? 에 간지 한 14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이 미친똥막대기가 <웃음>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 이해? 예? 우리 전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따라오거라 아니 정말 오랜만에 전하가 응? 행차를 아빠 들어갈게 아빠 들어갈게? 어 아빠 괜찮아? 어머 어머 어머 어머나 <웃음> 어머나 전화 볼따구가! l t a Guga. Tapta de Bichon. n a 아 i Nora Hajiwon and Takuma g 이 t to the 어머어머 z a 아 and Go. We boi Vanya and Jokuna. Momo, Momo. 서 a p a Amarito s a y a g a m a n 는 r e 어우 좋아. 어허, 무슨... 그 다들 돌아가게 얼른. 아아예 전화. 쉬시지요 아, 알겠습니다. 예예 예, 예. 이거 드시지요. 돌아가게 뭐하는 게냐, 뭐하는 게냐. 아니 근데 아저씨, 저 아저씨 누구예요? <웃음> 저 아저씨. <웃음> 저 아저씨? 경철 <웃음> 씨. <김정철씨>, 경철이. <웃음> 경철 씨, 제가 설명드릴게요. 왜 다들 이렇게 난리인 거죠? 그러니까 그게 예. 네. <웃음> 네. 가로 열고 대충 조선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 가로 닫고. 아 그런 거였구나. 예예예. <웃음> 예, 예. <웃음> 아 그럼 다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, 있었군요. 예예예. 예, 예, 예. 이해가 되시죠? 아, 어, 씨. 네네. 아힘들었다 설명. 이거를 한번 공중에 던져 보세요. 오. 그러니까 여기서 어. 여기서. 요 방향으로. 자 그러면은 이 흑염룡의 서식지를 알아내면은 전 탈출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? 아니요, 용을 죽여야 됩니다. 아, 이 지옥 같은 곳에 내 발로 찾아올 줄이야. 아 이제 스스로 연구실에 찾아오는구나. <웃음> 아,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좋아. 내 일이도 기특할 수가 없다. 그래. 연구실에 그렇게 있고 싶었던 게냐? 그럼 내 엘리베이터를 치우도록 하겠다. 예? 내친이 아래 있는 버튼까지 떼어 주었다 아니 설로 가지고 가서 제가 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아 설로 2000개 만들 때까지는 안 된다 <웃음> 저 그러면 그 마을에 저기 추노군이 있는 곳에 사전 답사를 다녀오겠습니다 저와 이미 추노군이 사전 답사 중이지 않느냐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저와 아! 답사 끝났습니다 저하. 답사가 끝났다고 하는구나. 야. <웃음> 뭐야 누가 다. 달아... 아 내려와. 절대 안 나가. 올라갑니다. 내려가. 아 <웃음> 안돼. 안돼. 아, 안녕. 안녕 <웃음> 안돼 안돼 <웃음> 그렇게까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니! 아니! 요저 잠깐 저 잠깐 저기 저기 수아관나니아 데리러 다녀오겠습니다저아앙페나아기서 뭐해 니 아니! 아니! 와지아자 아니! 아네아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캐면은 바로 요 뒷손가락이 다시 심는거구나 바로 그거지 여기에다가 역 시작하면 되겠다 그니까 러 여기가 말하자면 역 영어로는 스테이션이라는 곳이야 스테이션? 어 그지 그래서 소리의 아이고 배가 터져게 빛날 거덕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나우주라이헤이로탑 원포도척 원더라이크 스테이션 동네사람들 뭐야 어, 대단하다 그걸 다 외우고 다녀? 나 한다 어. 진짜 빠르게 따라한다? 응. 약간 꺾기 독성, 꺾인 구리게랑 한번뭔 소리 하는거야 <웃음> 어? 지금은 죽은 자들이 없나? 설마? 낮에는 별로 없나봐 두번째 네? 마을은 수상열차로 있겠다 수상열차 아... 아 바다도 건너야 돼 예. 배로 같이 가면 되잖아 지금 이래야 황금 사과 하나 줄게 먹을걸 줘야 움직여요 지금 추노군 양반 우리 후송 같이 하고 나면은 같이 어. 그러면은 그... 병철씨 원래 세계로 보내러 가야겠다 진짜... 다른 세계에서 온 거야? 내가 볼때 머리를 다치는 거 같은데? 좀비가 머리를 깨물었나봐 전두엽만 전두엽... <웃음> 진짜 운... 야야알 진짜 원기가 <웃음> 되고 마라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저긴가? 오 어? 여기다 여기 추노꾼 양반 여기 있어? 어 드디어 사람이 온게요어 어?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오오 녹구나. 아니 근데 마을이 왜 이렇게 폐허요? 그러니까 해졌 해저, 해졌어. 이리로 와 보시오. 예, 여기 사람들이 어! 다 지금 뭐 좀비로 변했어. 헐야 이거 대박이다. 근데 이렇게 지금 가둬 놓은 거 아주 잘했어. 치료하면 될것 같소이다. 그러면 요쪽, 요쪽 평지에다가 바로 옆 자리 잡아놔야겠다. 여기에다가 요정도로만 표시해두면 돼. 어. 저 주민들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하나 필요할것 같은데. 그럼 여기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. 그러니까 말이야. 사람이 남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누굴까? 미안해. 미안해. 아, 나, 나, 난 그렇게, 어, 나는 그렇게 아. 나는. 아. 자, 그러면 어 우리 전통돌이 자갈을 어. 구해보도록 할까? 아, 아, 민속놀이 말하는 겐가? 아, 부시돌이 나오는 사람이 그냥 먼저 출발하는 거야 그냥 주변에 죽은 자 안나오니까 에이에헤 아, 어디 저작거리라서 손버릇만 그렇게 나빠져가지고 아. 그, 죽은 자들이 지금 어, 이거 빨리 빨리 결단이... 해야 된다네 이거 죽은 자들 여기 엄청 많이 나온다네 이거 아. 오 빨리 빨리. 아, 그냥 있던 사람 있는 게 편하자. 그래 이거 뭐뭐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유, 그냥 왜안 나오는 우리. 어. 나 갈게. 얘들아, 안녕. 아 씨. 먼저 아. 가겠네. 어, 고생들 하시게. 아, 금방 아, 와. 금방 <웃음> 와. 아, 금방 오라고. 아! 아, 아! 아... 아 미치팔로마 아, 아. 제발... 제발... 오하이오 고다이마아 아하... 여기 기왕급이야 진짜 <웃음> 기왕급 아하. 그러면은 이걸로 하자 뭐? 서로 먼저 때리고 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, 2, 1, 시작! 조금만 기다리시게 빨리 오겠네. 저와 보시고. 롤 차실 분. <놀람> 어디 가나? 저는 <놀람> 어 빨리 가?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<놀람> 밑에 창, 아. <놀람> 아, 잠깐만. 아 진짜 왜 이렇게 던지 뒤에. <놀람> 야, 너 막. 야, 너 막. 아. 아메라 뒤아 뒤에. 아메라 뒤에. 아메에면 죽어. 한번 보고 달 보고 달려. 앞만 보고 달래 앞만 보고 야다 너한테 간다 고맙다 야, 너 진짜 편하게 온다 <웃음> 다 너만 따라가던데? 왔느냐 마을에 예 큰게 생겼다 아 뭐가 오, 오. 뭐야 이게 에? 뭘, 뭐야 청사진 대포라고 들어봤느냐 우와 이건 시계탑이라고 하는건데 예 직접 지은게 아니고 대포에다 설계도랑 아이템을 넣고 쏘면 나온다 우와~~ 야 이거 진짜 우와~~ 너무 멋있는데요 좋아? 저기서 출발하는 수상기차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 <웃음> 저기가 이제 역인 건가예 yeah,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에 아이고 배가 터지게 빛나요 거덕인지도 모르고 여기에나 우주라이히로러탑 원더 척 원더 라잇 스테이션 동네 사람입니다 좋아 뭐? 우원나우리 <웃음> <웃음> 음?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빛나는 정제된 하늘로 떠오르는 하얀색 사람 살리는 그돌 그거 하나 더 있습니까? 빛나지는 않고 색채 혼합물로 따로 갖고 있다 이럴수가 저희 수락관 나을이 좀 살려도 되겠습니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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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다 <웃음> 수락칸 나인 있는가? 예 있습니다 어? 아니 오랜만이구나 어디있다 왔느냐 아이고 지옥에서 잠시 마실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와중에 음식은 많이 잘 먹었던데 다들? 음식은 그게 그러니까 앙팬이가 지금 가져가 방금 만들었는데 한펜이가다세벽 왔어 어, 어명이다 <웃음> 다한펜 죽여라 야너 진짜 다 들고 갔어구나 많이도 <웃음> 세볐다 <데뷔다>. 아이고 진짜 <웃음> 진짜 많이도 세볐 데뷔... 케빈아 잠시만 따라와 볼래 나? 아 어, 그래 할말 있어 친구끼리 좋아 그래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음 그래 그래 뒤질래? 아 뭐라고? 뒤질래? 왜 말하냐고 너한테만 말했잖아 착하게 얘기하라고 숨질래 이렇게 너 숨이 맞을래 그러니까! 곧고 착하게 얘기해야지 <웃음> 미치겠네데이 친구 진짜 <웃음> 열받게 하는 어? 저야 왜 부르느냐 요즘에 문득문득 집현전에 꿈을 접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접느냐 접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<웃음> 그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예? 연구를 할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. 예? 연구하는 그대 모습을 볼 어머, 때마다 어머. 심장이 뛴다. 어머나 부정맥이라고 하십니다. 저 부정맥.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. 내 심장...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는가. 예, 예, 예. 그대는 어...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. 어머 어머,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그대는 어머, 어머. 연구를 할때그 누구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다. 어머 저 앞으로도 웃는 일만 가득하게 연구만 하게 해주겠다. 어! 나 여기 있고 <웃음> 너 연구실에 있다 <웃음> 저거 왜 저러 <웃음>